잉여맨 로블록스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애들아 안녕 애들아 안녕 미호야 안녕 안녕 너 캐릭터가 좀 이뻐졌다 어나 조금 바꿨어 조금 어, 조금 바꿨네 어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댕댕이 어. 안녕 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 이쁘네. 아너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아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야댕댕댕댕댕댕 응, 넌 제일 귀여워. <웃음> 어, 뚜 <웃음> 어쨌든 오늘 귀여운 멤버들과 함께하는 엄청 큰 엘리베이터. 와우, 오늘 이, 엘, 이 엘리베이터 타고 오늘 리안의 집 놀러 갈 거야. 이기면, 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어. 뭐죠? 안녕, 음? 얘들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 여기가. 집. 야, 야, 니네 집에! 어, 야, 누구시니? 저 뒤에 계신 분은? 우리 엄마시니? 뭐?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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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시네 예, 얘들아 다음 층은 나의 방이야 아네 방으로 가는 거야? 와내 방이 나올 거야 리아 방은 어떻게 생겼을까? 정말 기대가 되는걸요? 응 굉장할 거야 어 너, 리아야 어, 뭐야? 어. 리아 방 어두워 리아 방이 어두운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멈춘 거야 리아 방 가다가 아 가끔 야. 이래 주먹으로 치면 괜찮아지와야 어, <웃음> 아유 너무 세게 쳤다 네. 어 리아야 이제 니네 방으로 쟤 가는거지? 맞아 니네 방에는 뭐가 있어? 내 방에는 음어 이제 나의 음 이제 그 여동생이 있을거야 여동생이? 어 어? 리아 여동생이 있었어? 아, 와 어. 리아 방이 마을이네 <웃음> 야 저기 건물 맞아. 움직여. 저기 왜 건물이 움직여? 저거. 아, 저거 내 여동생이 가지고 놀고 있는 거야. 뭐? 와! 뭐야와 뭐? 여동생이 눈이니? 야, 야, 야. 니야 <웃음> 여동생 뭐야? 아, 오빠 친구들이야. <웃음> 너무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면 안 되지. 아, 아. 야, 아무래도 야 댕댕이가 마음에 들었나 봐. 아. 여동생이 빤히 쳐다보는데. 아! 와, 미안해. 나는보는내초야 나는, 나는 <웃음> <웃음> 어 진짜 무섭네 쟤 구독 다음은 내 화장실이야 화장실? 어, 내 화장실이야 어, 무슨 화장실 에 엘리베이터 타고 와야 돼 이거 좀 급하면 어떡하냐? 뭐? <웃음> 야 화장실 봐라 화장실 클라스 봐라 아 여기 끝쯤 가면 이제 변기가 나올 거야 와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엄청 말려오면 싸겠다? 어, 벌써 싸고 있어 누군가 아 여기가 변기도 아니었어? 야변기도 아니었네. 야 위에서 누가 둘알을싸고 있어. <웃음> 야 똥이 동그래. 도망쳐. 야야 야, 무슨 토끼 똥이냐? 이거 너만 거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유 이거 누가 싸는 거야 이거? 똥에서 불이 나고 있어. 공을 맞으면 허벅 부서지는 똥이야. 야 어제. 야, 어제 매운 걸 드셨나봐. <웃음> 조심 어제 부, 불닭볶음면 드셨네. 아, 이거 너무 매운 걸 먹었다, 저 친구. 이번에는 내 아빠가 있는 아빠 방이야 안빠안있안아안가이구나아빠 어, 아빠가 야. 계셔 아빠아빠 아빠. 기분이 안좋가있가야너 <웃음> 어제 가래현아했지 <웃음> 어? 어? 아, 아빠아빠저아무것도안는데요 <웃음> <웃음> 리아 아버님! 안녕하세요! 리아 친구! <웃음> <웃음> 야, 좀, 과격하시네! <웃음> 마음에 안 드셨나봐! 좋아요!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으로 내 강아지가 사는 곳이야! 아, 강아지 집! 개집이야, 개집! 개집! 개집. 야, 개집은 정말 궁금한데? 유후. 야, 개, 개집! 그럼, 뭐야? <웃음> 어, 우리 강아지 발리네, 발리! <웃음> 죄송해요. 아, 어, 바이디야. 어, 어, 어, 어, 아이 귀엽다. 야, 바이디가 좀 어, 근데 네집그 대대로 대머링신가봐 오빠? <웃음> 아니, 네집걔도 대머리길래. 우리 집 강아지 종이 뭔줄 알고? 뭔데? 강아지 종은 요구셔테리어야요구셔테리어어질아 <웃음> 강아지 종이 그냥 김리 아닌가? 어, 왜? 야 엘리베이터 안에 있어. <웃음> 아우 사람을 좋아해서 그래 아이고 아, 아야 가자 우리 집이야 이제 아 그래? 이제 가는 거야? 음 가면은 우리 엄마 아빠도 있을 거야 아마 오케이 인사드려야지 음. 아이고 인사드리자 얘들아 엄마 아빠 오신다 음? 야 저기 뭐야? 오 어? 어? 어어머니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제가 미워 친구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 가끔 또 그런 실수를 하곤 해요 야아아 아이고 미혼의 엄, 어머님 아버님이 기차를 타고 오셨나봐. 너무 반가워서 한 걸음에 달려갔다. 오 아이고 너무 빨리 보고 싶어서 딸님이 딸을 <웃음> 이번엔 그러면은 우리 새로운 친구 댕댕이내 집도 놀러 가볼까? 그아 그럼 그래? 내가 우리 집 욕실을 소개시켜줄게. 욕실? 좋아 좋아. 아침 아까 똥 맞아서 좀 씻고 싶거든. 나 아, 그래 샤워도 하고 너도. 니네집 욕실로 급하게 가자 어 빨리 열어줘 야 욕실이 어. 야 욕시 어? 어, 뭐야 어? 욕실에 누구셔? 아 떼미리 아저씨 떼미리 <웃음> 아저씨까지 목욕탕이구나 떼미리 아저씨가 자꾸 핫도그 달라는데? 어? 어? 어? 어? 아이고 아떼 시원하게 밀어주시네 야 근데 니네네 집 완전 좋다 온수가 콸콸 나오는데? 온수가? 물총 온천탕을 좀 표현해봤어. 한번 들어가 볼래? 오, <웃음> 오, 따끈따끈해. 오, 따끈따끈하네. 야, 온수가 오, 그냥 펄펄 나. 와 아, 애들아, 네집 별로 없네. 우리 집 와. 어? 음? 이 사람이 핫, 핫도그 들고 있으니까 막막 가서 내놓라 그래 막. 음, 그러네. 핫도그, 핫도그, 핫도그, 핫도그, 핫도그. 핫도그. 야, 이런다 아, 여기요. 드릴게요. <웃음> 핫도그 드려. 음? 준다면서 자기가 먹어. <웃음> 자 이번에는 우리집인데 우리집에 좀 별건 없어 와 니네집 집길이야구나아 우리집이 그거 하시거든 사업하시거든 아 어, 여기 여기 여맨이 어머니 계시네 야야야 <웃음> 무슨 소리야 <웃음> 어? <웃음> 우리 알바생이야 알바생 그냥 아 <웃음> 어, 우리 어, 아름 <웃음> 언니 아 알바생들이야 아이고 알바생들 열심히 하고 있네 오늘, 오늘 엄마 아빠가 오늘 안계신다 이겸은 <웃음> 자, 어쨌든, 얘들아. 이제 우리 집도 푹 쉬고, 이제 엘리베이터는 그만 타자. 응? 그래. 이 엘리베이터 좀 무섭다. 응? 그래.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